You get mad when I ask what you're doing Got me up all night, just feeling stupid f o r wondering where you are And why we play this same game every weekend With my heart in the palm of my hand Turn it all apart Why I let you do it, this is just so d i f f c u t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제가 그동안 피부가 진짜 완전 확 뒤집어졌었거든요 트러블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를 엄청 열심히 썼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 껍질이 썩어서 갈변돼가지고 각질이 막 일어나고 막 바삭바삭해지는 거예요 한 2주 넘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금은 다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피부 상태가 진짜 좋거든요 지금은 웬만한 기초케어는 다 하고 왔고 크림만 바르면 돼서 크림 먼저 발라주고 갈게요 넘버즈인 겨케어 벨벳 뷰티크림 3번 크림인데 이크림 되게 유명해서 옛날에 써보긴 했는데 쓸게 하도 많다 보니까 한동안 또안 썼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요근래 화장이 잘안 먹어서 발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메이크업 부스팅 효과로도 너무 좋고 이게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하거든요 근데 다 바르고 나면 매끈하게 마무리돼서 특히 메이크업 전에 아주 잘 사용 중이에요 제가 지금 피부가 완전히 다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가지고 좀 꼼꼼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 선크림은 밤낮으로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밖에 나갈 거거든요 원래 집에 있을 때도 발라줘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집에만 있을 땐안 바를 때가 더 많긴 해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정말 제가 저희 찐템으로 매일매일 사용 중이거든요 너무 순하고 좋아요 피부가 아주 톤업이 됐죠 나중에 손에도 이렇게 <웃음> 발라줘야 돼요 손이랑 톤 차이가 많이 나면 부끄러우니까 이 문샷 카밍핏 쿠션도 제가 요즘에 정말 찐템으로 많이 쓰고 있는 쿠션이거든요 정말 딱제 취향이고요 이렇게 바르는데도 순한게 느껴져서 제가 그동안 화장을 꼭 해야 되는 날이 있긴 있었거든요 피부가 뒤집어졌던 그 날에도 그래서 이 쿠션을 가끔 썼었는데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한데 하다 보니까 좀 자극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았어요 오늘 스킨케어까지 완전 잘해줘서 그런지 피부 표현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메이크업은 피부가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 쿠션이 커버력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얼굴 어두운 쪽을 살짝 밝혀줄 겸 잡티도 살짝 커버해줄게요 약간 쿠션이 살짝 핑크빛이 돌아서 그런지 이 컨실러는 옐로우 베이스라 조금 더 누래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이렇게 조금 더 완벽하게 커버를 해줬고요 오늘은 이번 달 초에 출시됐던 이 신상템들로 해볼 거거든요 이건 인스타그램에 저번에 올렸을 때 반응이 진짜 핫했어요 이거 빨리 써달라고 그래서 피부 좋아지자마자 이거 쓰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일단 쉐딩 먼저 해줄게요 <웃음>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 쿨시리즈 이것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쉐딩인데 이것만큼 가장 적당히 그레이시 하면서 쿨톤한테 잘 어울리는 쉐딩이 없는 것 같아요 제생각엔 일단 저한테 굉장히 잘 맞고요 제가 최근에 이 녹음기를 샀거든요 여기 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공기 소리 같은 것도 들어가서 음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고민 끝에 장만했어요 저는 진짜 편집이 너무 너무 저한테는 어려운데 어려운 게 하나 더 추가가 됐으니 약간 까마득해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더 높은 품질의 영상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얼굴 여백도 깎아주고 뭔가 얼굴이 밝아지니까 얼굴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쿠모 엣지 쉐딩 브러쉬가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그냥 막 이렇게 쓰면 뭉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쪽부터 네,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해줘야 돼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양이 어느 정도 덜어졌을 때 이렇게 살짝 비벼줘도 되고 이마도 쓸어주고요 눈썹도 얼른 그려줄게요 이것도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우시죠? 치카이치코 브로우 <웃음> 아마 미대생이 사랑하는 브로우일 거예요 연필 같은 느낌 이것도 눈썹도 자연스럽게 그냥 눈썹 모양대로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컬러들은 아니지만 좀더 뮤트 뮤트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좀 탁한 게잘안 어울려서 저에게 베스트 메이크업은 아닐 테지만 최대한 예쁘게 소화를 해 볼게요 쿨톤 분들은 솔직히 뮤트 색조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뮤트가 예쁘잖아요 색깔이 눈썹까지 다 그려줬으니까 이제는 기다려왔던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4번 한남동 아뜰리에 제가 사실 오늘 메이크업 전에 몇번 써봤거든요 예전에 그냥 쿨톤이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팔레트 구성인데 예쁘게 써볼게요 먼저 약간 회보랏빛의 베이스 음영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베이스 컬러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음영이 막 과하게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은근한 회보랏빛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언더까지 이렇게 넓게 들어가 볼게요 이 컬러는 좀더 자색빛의 음펄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주기에 딱 좋은 컬러 같아요 뭔가 지금 딱이 브러쉬 컬러 같은 느낌? 양옆으로 퍼트려줄게요 음펄이 은근하게 총총총 박혀있어서 언뜻언뜻 펄이 보이거든요 그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언더에도 살짝 느낌을 주고요 아까 베이스보다는 살짝 좁은 영역으로 쓸어줘요 그리고 위에 줄의 끝에 있는 컬러로 음영감을 조금 더 줘볼게요 눈매가 위로 올라가 보이게 살짝 위에 사선으로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쌍꺼풀 라인 쪽이 더 이상 짙어지지 않게 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음영을 줘볼게요 그리고 삼각존까지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곳에 먼저 살짝만 영역을 표시해 두듯이 그려볼게요 이것도 역시 위로 향하듯이 음영을 주고요 또 삼각존도 같이 해줄게요 이 다크 브라운 컬러에도 자색빛이 살짝 들어있어서 이렇게 음영을 더 넣어도 갑자기 브라운 톤이 되는 게 아니라 그윽한 퍼플 메이크업이 돼요. 이렇게 삼각존까지 다 음영을 집어넣었으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먼저 붓펜으로 홍른썹 속을 채운 다음에 저는 속을 아주 아주 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펜슬보단 저는 붓펜 타입 그릴 때가 좀더 깔끔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블랙 펜슬 라이너로 눈꼬리 쪽을 그려줄게요 좀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펜슬로 그리는 건데 오늘은 너무 올려 그리지 않고 가로로 좀 길게 빼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썼던 이 다크브라운 컬러로 이 라인 위쪽을 살짝 덮어줄 거거든요 덮어주면서 라이너랑 섀도우랑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그리고 지속력도 완전 완전 강해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그윽하고 좀센 느낌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맨날 청초, 청순 이런 컨셉만 하다가 제가 그런 메이크업이 잘 받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크한 무드로 가볼게요 위에 라인이 세졌으니까 오늘은 언더도 조금 센 느낌으로 방금 썼던 같은 컬러로 언더도 전체적으로 음영을 더 줄게요 언더까지 다 음영이 들어가니까 고행이가 돼버렸네요 요즘에 또고행이로 카타잖아요 근데 저는 중안부도 좀 줄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여기 아까 썼던 쉐딩으로 애교살 음영도 좀 줘볼게요 음 아주 좋아 이거지 이거지 이제 조금 후련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바짝 찝어주고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뻐서 기분이 진짜 좋아졌어요 사실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거든요 나가는 김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메이크업을 오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세게 메이크업하고 약속을 가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아까 안쓴게 있어요 여기 한남동 아뜰리에 하면 이 뭐야 디어 라일락이거든요 보랏빛 베이스에 왕펄이랑 쪼꼬미 펄들이랑 자글자글 거리는 거꼭 써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언더에 발라볼게요 진짜 보라보라한 펄이에요 이렇게 퍼플 느낌이 강한 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보일러나 이게? 잘안 보이죠? 보여야 할 텐데 완전 예쁘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눈두덩이에도 쓰고 싶은 컬러예요 살짝만 톡톡 올려볼까? <웃음> 지금 적당히 촉촉하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파우더 처리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립을 블러셔로도 쓰려고 벨벳 립인데 이번에 헤라에서 나온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뉴 컬러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좀웜 파티인 것 같더라고요 파워 쿨톤 컬러는 없었는데 이게 그나마 되게 보라보라해 보이고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마침 딱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보시면 일단 되게 촉촉해요 처음 크리미하고 되게 부드러운 벨벳 텍스처인데 너무 예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쿨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 통에 있는 컬러보다 웜한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살짝 살짝 실망을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한 컬러는 아니었지만 너무 예쁘고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텍스처가 너무 좋고 이 컬러 베이스에 어떤 색을 올려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걸 또 치크에도 제가 발라준다고 했잖아요 치크에도 톡톡톡 찍어서 필리밀리 젤리킹 스펀지 물안 먹인 건데 이걸로 톡톡톡톡톡 블렌딩을 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오늘 한 아이 메이크업이랑도 컬러가 되게 잘 맞고 엄청 조화롭지 않아요? 블러셔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제 포인트 립 컬러만 올려주면 끝날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스틱 플럼 컬러로 아마 보여드려서 영업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오늘은 퍼플베리 컬러 조금 더 보랏빛이 많이 도는 컬러인데요 오늘은 퍼플메이크업인 만큼 지금보다 조금 더 퍼플빛이 돌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입술 안쪽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음 너무 예쁘죠? 이거 이것도 제 찐템인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자주 바르는 색이거든요? 막 지속력이 엄청나진 엄청, 엄청 나진 않는데 그래도 컬러감이 진한 만큼 좀 오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요. 갑자기 근데 뮤트에서 <웃음> 브라이트로 변한 느낌인데 뮤트 느낌이 좀 없어졌다. 그렇죠 아까 썼던 헤라 센슈얼 매트 187 컬러로 위에 덧발라 볼게요.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뮤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빼먹은 게몇 가지가 있어요. 항상 립하고 끝내서 제가 습관적으로 끝난 줄 알고 그랬는데, 끝난 게 아니었다. 페어리드롭스 스캔드 퀸 마스카라 2로 해줄 건데요. 이게 되게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돼 있는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속눈썹 모양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 미용수에도 굉장히 세정이 잘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워터프루프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마스카라가 지울 때 제일 귀찮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 지울 때한 번에 샥샥 빠르게 지워버리려고 제가 요즘에 좀 애용 중인 마스카라예요 언더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 팔레트에 있는 위에 줄 가장 첫 번째 에 있는 컬러 이게 굉장히 쉬머리한 진주빛 펄감이에요 그래서 애교살 자연스럽게 힘줄 때나 하이라이팅 컬러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 하이라이팅도 주고 눈썹 뼈도 주고 이마에도 볼 따고 앞볼에도 해주고 인중이랑 이렇게 해줘요 해준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소내추럴 피니쉬 파우더인데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퍼프 내장되는 있어 형태부터 화이트 컬러 파우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업이 칙칙해지지 않게 딱 픽스시켜주는 느낌 이거를 전체적으로 말고 군데군데 광이 돌면 예쁘지 않은 곳 항상 제가 말하지만 여기 코 주변이랑 이눈 사이랑 이제 옷까지 다 입어볼게요 머리도 좀 정리하고 오고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짜잔! 이렇게 머리랑 옷까지 다 하고 왔는데 악세사리는 제가 좋아하는 트위너 스와로브스키 실버 목걸이랑 반지도 이렇게 끼고 왔고요 실반지라 잘안 보이나? 오늘도 역시나 생머리에 앞머리 내리고 왔어요 제가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라서 좀 긴데 이제는 안 자르고 좀 길러보려고요 아직도 사실 고민 중이에요, 자를지 말지 오늘 메이크업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쿨톤이라면 좀 웬만하면 다 어울리실 것 같고 특히 뮤트톤이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자켓을 입을 때마다 문의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자켓 정보 뭐냐고 이거는 제가 에이블리에서 검색하다가 구매를 한 건데 어반드레스 제품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에이블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링크를 찾을 수 있으면 설명란에 넣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